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집 채널 리포터 김세연입니다 오늘은 저희 살집 채널과 함께 킨텍스 꿈의 그린 아파트 공급 116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 실내를 살펴볼텐데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시죠 오, 이 단지는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쇼핑시설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으며 도보 10분 내에 킨텍스 온누리공원, 일산호수공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네요. 오, 현관에 딱 들어오면 복도처럼 쭉뻗어있는 실내가 보이네요. 복도 등도 심플하게 잘 되어 있고요. 왼편으로 몸을 돌리면 전신 거울이 있고 내부에 배치된 수납공간과 연결되는 신발장이네요. 아, 이쪽 전신 거울도 수납공간이었군요. 팬트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신발뿐만 아니라 실외용품 보관하기에도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작은 방이네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창이 정말 눈에 띄게 보이네요. 현관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방입니다. 방마다 이렇게 난방, 조명 등 컨트롤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작은 방에서 나오면 마주보는 벽면에 수납공간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 사실 아까 신발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쪽 수납공간까지 포함하면 정말 넉넉하네요. 자,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오, 이 방은 빌트인으로 화장대와 옷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옷장이라서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심플해서 마음에 드는데요. 행거가 칸마다 있어서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하겠고요. 창 근처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역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화장실입니다. 타일 인테리어가 심플하게 잘 되어 있죠. 거울은 수납장의 슬라이딩 도어에 배치되어 있네요. 오, 욕조와 세면대 쪽 조명이 분리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이쪽 벽면도 역시 수납공간! 화장실 바로 옆이라서 대량으로 구매한 샴푸나 바디워시 등 비품들을 보관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집의 하이라이트 거실입니다. 오, 조명과 인테리어가 포근한 느낌을 주는데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비롯한 컨트롤러 잘 되어 있습니다. 거실 장 한번 봐야겠죠? 와우, 단지 내 아파트들 사이로 고향 원마운트가 보입니다. 쇼핑 시설뿐만 아니라 음식점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야,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니 참 부러운데요? 아트월은 대리석 느낌의 소재로 되어있네요. 마루와 좀잘 어울리는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거실과 대면형 구조인 주방입니다. 아일랜드 식탁을 포함한 d 귿자 구조고요. 냉장고를 두는 곳은 수납 공간이 둘러싸고 있네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거의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빌트인으로 되어있어서 공간을 따로 차지하지 않고도 실용적으로 공간 활용이 가능하죠. 식탁을 두는 곳 벽면도 수납공간인데요. 와, 팬트리 형식으로 정말 잘 되어 있네요. 가스렌지 쪽 볼게요. 가스렌지 쪽과 개수대 쪽으로 조명이 분리되어 있고 상부장, 하부장도 넉넉합니다. 개수대 쪽에는 문 열림 기능, 라디오 청취 등이 가능한 컨트롤러도 있습니다. 자, 창을 열면 야 킨텍스와 현대백화점이 보이는데요. 아니, 이 아파트 지하철역이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조금 멀다는 것이 아쉽지만 주변 시설이 정말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용도실 볼까요? 와, 선반들이 꽤 많은데요. 위로 올렸다 내렸다도 할수 있네요.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하겠고요. 이쪽에도 창이 나 있습니다. 개수대 쪽과 창이 같은 방향이죠.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 안에는 전동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고 거실과 같은 뷰를 볼수 있는 쪽에 창이 나있네요. 수전이 있어서 작은 식물 키우기에도 용이하겠어요. 이쪽 문을 열면, 아, 실외기실이 있습니다. 발코니에서 나와서 정면을 바라보면 드레스룸이 있네요. 큼직한 거울의 화장대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화이트톤으로 심플한 화장대죠? 위아래로 수납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야, 액세서리수납칸 정말 탐나는데요. 안방 화장실입니다. 한쪽 벽면에 차지하고 있는 거울이 빛을 반사해서 환한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나요? 거울 뒤에는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받침대까지 아주 센스 있는데요. 거울과 마주보는 구조에 샤워부스 잘 설치되어 있고요. 오 마지막으로 이쪽 문은 뭐죠? 와 펜트레 형식의 드레스룸이네요. 공간이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공간 활용을 정말 잘할 수 있겠네요. 이쪽에는 아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안방 드레스룸 안에 대피 공간이 있는 구조네요. 자 여기까지 저희 살집채널과 함께 킨텍스 꿈에 그린 아파트 공급 116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 실내를 살펴봤습니다. 방3개 화장실 2개 구조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뿅